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YF 소나타 2.0 LPI 미션 유온센서 교체입니다 변속 시 차량 전체가 덜컹거릴 정도로 심한 변속 충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속 시 무브와 다운시프트가 이루어질 때는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쿵 하는 현상도 관찰됩니다. 조금 신기한 점은 차량이 완전 냉간 완전 열간 상태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변속감을 자랑하는데요. 시온전및 데이터가 확인 결과 원인은 바로 변속기 유온센서였습니다 증상이 발현될때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영하 25도 이하가 지키는데요 티슈가 유온센서 고장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유온이 아닌 영하 25도 이하 초냉간 상태로 인식해 변속기 유압제어를 이에 맞게 실행하게 됩니다 실제 미션오일 온도는 따뜻한 상태로 물과 같이 점성이 낮고 흐름이 원활한데 고장난 유온센서로 인해 TCU는 잘못된 온도를 인식하기에 미션오일이 매우 차가워 점성이 높고 흐름이 더딜거라고 생각하고 변속제어 관련 유압 압력을 높이는 등 냉간상태오일에 적합한 기준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부품들로 신품 유온센서와 밸브 바디 커버 가스켓 그리고 고정 볼트 등을 준비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한 후 배터리를 비롯해 덕트와 배터리 트레이 등을 모두 탈거합니다. 그동안 미션을 온도를 떨어뜨려 주고요. 드레인 플로그를 개방해 기존 미션을 오일 배출합니다. 시간은 충분히 들여 배출해 주고요. 밸브 바디 커버를 탈거합니다. 커버를 탈거하면 요온 센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를 탈거한 후 기존 센서를 제거하고요. 해당 변수기에 사용되는 유온센서는 부특성 서미스터 방식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증가하고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감소합니다 정확한 고장 진단을 위해 저항을 측정해봅니다 약 20도 정도의 상온에서 측정한 저항은 2 2 k 옴이 측정되는데요 예상대로 냉간 상태의 온도에서는 정상적인 값이 표출됩니다 그런데 50도 정도 되는 온수에 유온 센서 팁을 살짝 담가보면 값이 잘 나오는 듯 하다가도 수치가 고정이 안되고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온수에 넣고 측정하면 또 정상값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고품 센서는 완전 냉간 상태일 때와 완전 열간 상태에서만 정상적인 수치를 표출하며 30도에서 70도 사이에서는 측정값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입니다 즉 센서 저항값을 볼때 변속 충격이 완전 냉간 또는 완전 열간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량. 상태를 설명해줍니다. 신품 센서를 장착 후 토크렌치 를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고요. 커넥터를 꽂아줍니다. 탈거한 밸브 바디 커버를 전용 세정제로 클리닝한 후 신품 가스켓으로 교체하고요.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 가체결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드레인 플러그에 신품 와셔를 걸어주고요.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합니다. 밸브 바디 커버 고정 불를 모두 토크 체크하고요 주입된 오일은 캐스트롤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해당 차량의 미션을 규격인 SP4를 만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주입구를 통해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배터리를 연결 후유온을 확인합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온도가 확인되네요. 시동을 걸고 잠시 후 변속을 시작합니다. 피단이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하고요.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플러그 실링을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배출되는 오일이 미량으로 바뀔 때 재빨리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의 딱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YF 소나타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상태를 자세히 보기 위해 소량 샘플링에 확인해봅니다. 좌측은 기존 미션 오일,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로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된 소모품들의 모습이고요 문제의 미션 유 o 센서입니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잘못된 값을 표출하던 유 o 센서로 인해 트로졌을학사값도 완전히 소거한 후 시운전을 통해 TCM 기본 학습을 진행합니다. 시운전이 끝났으면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장치로 치듯 퉁퉁거리던 변속 충격도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미션을 온도 모니터링도 잘 되고요. 작업과 관련된 폴드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상 YF 소나타 미션 유온 센서 교체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